슈퍼추비에 어, 칼슘도 들어 있고, 가리도 들어 있고, 질소, 그다음 마그네슘, 붕소, 아연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도 0.5를 넣었는데, 칼슘 흡수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 붕소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양분들을 운반할 수 있는, 아 이동시키는, 네, 이동도 시키고 세포 분열, 네, 어. 세포 분열도 할수 있고, 이 칼슘이 들어갔을 때 이게 붕소가 있고 없고 차이가 흡수율 흡수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네, 저는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 마늘밭에 나와 있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잠에서 깬이 마늘한테 지금 뭔가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슈퍼농부는 뭘 뿌리는지. 제가 지금 슈퍼농부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기계 정식을 한 자리거든요. 겨울 동안에 날씨가 비가 안 와서 너무 많이 가물었고요. 음. 그리고 추, 평년 대비, 어, 기온도 많이 낮아서 이제 그 성장을 그 비닐 하, 멀칭하고 심은 것보다는 조금 성장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음. 근데 지금부터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어 성장 잘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8줄 심었었는데 맨 가쪽 겨울에 날씨가 춥고 가물다 보니까 맨 가쪽 마늘들이 동해를 입은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키기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 지금 이제 겨울 동안 지금 이렇게 입 끝이 말라 있거든요. 네. 입 끝이 말라 있는 게 지금 이게 입마른 병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입 마른 병이 아니라 어 칼슘하고 가리결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슈퍼추비에 어 칼슘도 들어있고 가리도 들어있고 질소 그다음 마그네슘 붕소 아연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어 슈퍼추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입 끝이 마르는 어 칼슘 가리결핍 현상도 이게. 그 비료 자체가 100% 수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금방 좋아질 겁니다 한 10일 후에 오시면 성장도 많이 했고 이런 입금, 마, 입금 말라서 지금 이렇게 칼슘 가리 결핍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거 사용하지 마시고 물에 녹여서 옆면 시비 한번 해 주시면 또 효과가 훨씬 빠르고요그티비도 한번 봐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늘들이 왕성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비료 양도 많이 필요하고 어 영양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3월 말까지 아니면 조금 최고 최고 늦게 하더라도 4월 초까지는 어 추비를 끝내셔야 됩니다 음 너무 늦게까지 비료기가 많아 버리면 어 이렇게 마늘 중간에서 머리 풀고 나온다는 거 2차 생장도 하고 그다음 마늘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벌 마늘도 생길 수도 있고 마늘은 비료기가 너무 많으면 상품성이 또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또 마늘 관리할 때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 고자리팔이라든지 응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 토양 살충제, 뭐 토양 살균제까지 쳐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면에다가 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토양 살균 살충제를 한번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비를 줘야 네. 이제 겨울 동안에 힘들었던 애들이 네. 힘을 좀 받아서 네. 잘할 수 있다. <웃음> 일반 요소는 이제 흡수성이 지금 뿌리고 난 다음에 보통 지금처럼 날씨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이상 지나야지만이 어 이제 흡수를 시작해 암그 요소 암모니아질소 자체가 이제 질산태로 바뀌어서 흡수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료 자체가 이제 질산 폐질소기 때문에 음. 흡수율, 흡수율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아, 뿌리고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함에 그 비료 효과가 눈에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비료 <웃음> 네. 그렇죠? <웃음> 살포하고 나면 어, 최단기간 안에 그 작물들을 빨리 키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늘 양파 심으신 분들은 네. 하루속히 이슈퍼추비를 사용하셔가지고 <웃음>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 작물들을 깨워주시기를. 네. 네. 그죠? 슈퍼추비. 네.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생육 초중기부터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작물의 품질 향상 및다수하기 가능하고 질소 12, 칼륨 10, 칼슘 12.5, 고토 4.5, 붕소 0.5, 아연 0.5. 네. 꽉꽉 들어찼어요 네 여기 질소가 그 질산태 질소라서 사용하고 나면은 어 작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시간 이라든지 효과가 음. 엄청 빨리 나타납니다 고추랑 뭐 생강 그 다음 뭐 대파부터 시작해서 여러 작물도 지금 심으시고 그 다음 과수 과수 음. 쪽에도 사용 많이 하시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우스 작물들 하시는 분들도 아. 그점적 호수에 물을 넣다든지 양액재배로 해가지고 슈퍼추비를 엄청 많이 들 사용하고 계십하다면서 <웃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 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웃음> 네. 이슈퍼추비 여기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했는데 그 농민이 이 i 민이라 <웃음> <웃음> 네?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이 농민이 바로 20번 농구로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셨는지 음 보통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뭐 질산칼슘 하면 그 질소랑 질산태 질소랑 칼슘 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두 가지 밖에 안 들어있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옷에 뭐그 유어 무슨 칼슘 또 있습니다 아, 그거기도 보면은 칼리 칼슘 질소 세 가지 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머지 성분들은 또 살포를 하고 아니면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 질소랑, 질산태 질소랑, 음. 그 다음 가리, 그 다음 칼슘, 보통 요거 세 가지 들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요 뒤에 고토라든지 붕소, 아연은 네.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데? 고토가 들어가 있는데도 함유량이좀 낮죠. 근데 지금, 지금 상태에 고토가 들어가야지만이, 어, 마늘이라든 양파의 근산 분비 음. 뿌리에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침이 많이 나와서 사탕을 주면 침이 안 나오면 녹여 먹을 수가 없죠. 아. 땅 속에 있는 비료를 녹여 먹기 위해서는 어 작물들 뿌리에서 근산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땅 속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녹여서 흡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럴 때어 이제 지금 이렇게 고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면 또 좋고요.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도 0.5를 넣었는데 칼슘 흡수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 붕소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양분들을 운반할 수 있는, 아 이동시키는, 네, 이동도 시키고 세포 분열, 예 분열. 네, 어. 세포 분열도 할수 있고 이 칼슘이 들어갔을 때 이게 봉소가 있고 없고 차이가 흡수율 흡수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아 그래서 붕소가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또 아연이 들어가 있는 그 비료들이 잘 없거든요. 아연이 0.5가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비료들을 보면 지금, 어, 칼슘 때문에 인산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음. 인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 아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효소제 역할을 하면서 그 인산이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불용성 인산들, 못 먹고 있는 인산들을 흡수율을 좋게 합니다. 네, 아연 자체가. 자 우리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정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